자, 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그럼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서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크투 엑스박스에서 6월달에 출시할 것 같다 이렇게 알려드린 적 있잖아요 자 엑스박스 게임패스 2023 출시 예정에 이렇게 아크2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엑스박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크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엑스박스 사이트입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 그리고 아는 지인분께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엑스박스 메인페이지에 아크2 이렇게 출시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게임패스에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출시 예정 출시 예정 아크2 안나와있고요 최신 안나와있고요 인기 안나와있습니다 그냥 아크만 나와있어요 아크1만 그러면 게임 전체로 가서 아크 아크2를 치면 안 나오구요 영어로 아크투 나오질 않고 있어요 콘솔 게임으로 가볼까요 그럼 콘솔 아크투 콘솔에도 아크투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쳐도 출시 예정 콘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최신에도 아크가 나와 있고요. 이게도 아크가 원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이트에서는 아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크 2가 왜 한국에서는 아직 아크 2가 나오지 않은 건지 참 이게 우리를 약간 거시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인 페이지에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온 거래요,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엑스박스 메인페이지를 가도 아크2에 관한 소식은 메인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 우리나라 엑스박스에서뭐 안올린거겠죠? 뭐? 안 오, 안 올린 거겠죠, 뭐? 어차피 출시하는거는 전세계 출시인데 이게, 이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좀 미리 이런식으로 알면 좋을텐데. 예, 게임패스에 아무튼 지금 일본 사이트에서는 아크투 게임패스에 올라왔다는 점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안 나와있다 다음에 또 다른 어 이런 아크2 투 소식들이 올라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